사도행전 마흔한번째 강설인데요. 오늘 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임한 성신강림 두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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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이제 성신이 임한 것은 이 최초의, 그 오늘 본문의 사건이 최초의 일이죠. 원래 이제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상황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자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속돼서 그 천하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다음에 성신을 보내시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저들이 주님의 그 구원을 누려갈 수 있게 하십니다. 놀라운 그 사실이죠. 이게, 그, 성신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어떻게 에 갈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신은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분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속에서 성신의 사역이 이제 그 존재와 사역이 드러나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성신의 사역이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게 있습니다 어, 나타났습니다. 뭐 성막을 짓는 일이라든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또 어떤 어떤 위기 때뭐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성신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대적자들을 물리 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성막을 짓는 일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 선지자들의 시대에 오면, 종말의 날에 그 성신께서 부어 주실 것을,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에스겔서 36장이나 이사에서 등에서 어 나와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 개별적으로 어 이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뭐 나타나던 그런 성신의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태하, 저기, 그, 사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선,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불세례는 성신세례를 가르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실제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와 성신세례와 그 서로 어 맞물려 있음을 그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근데 실제 예수께서 성신세례를 어그 공생애 동안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성신 세례를. 개별적으로 이제 뭐, 부활 후에 이제 성신을 그, 받으라고 사도들에게 하기도 했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오실 성신의 사역을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성 그, 구약에 약속된, 그런 천하 만민에게 그 남녀 종들에게 뭐 남녀 노소에게 임할 그런 전체적으로 임하고 내주할 성신의 그 사역의 일은 <웃음> 그 예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하 16장 사이에서 성신을 약속하시죠.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본인 그, 그, 예수께서 보내실 약속하신 성신은 진리의 영이고 그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높이 되신 뒤에 성신을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성신을 보내셔서 그사건 약속된 구약에 약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신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이제 오순절 날 오시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지요. 성신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된 일들을 보면 결국은 세례라고 하는 게 구약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어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신 그죄 사함의 그 사역을 믿는 자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을 성시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성신은 예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그 세례를 성신을 성신으로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거죠. 요한이 얘기했던 성신 세례를 그 예, 예수께서 높이 되신 뒤에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사 안에서 아주 작정된 것이고 예정된 일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 성경의 그 완성과 관련돼서 구속사의 완성과 관련돼서 어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차 반복돼서 우리에게 계속 똑같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 약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심으로, 종말의 날을 보내심으로 성신세례를 이루셨어요. 이제 그, 그와 똑같이 이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신세례를 누려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신강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방, 그것처럼, 그, 사실은, 그, 고넬료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기다리면서 성신을 받은 게 아니죠. 복음을 들을 때 성신이 왔어요. 그리고 아직 세례도 받기 전에, 이제, 성신이 온 거죠. 그 이전에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성신이 임, 임했는데 이제, 이제, 이제는 여기서는 그 이게 중요한 거는 성신께서 작정하신 때성신께서 정하신 때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신이 이제 예루살렘 면서 임했던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신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 또 동일한 그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이 이 오순절 성신 강림에 대한 그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오순절 주의로 가기도 하고. 또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것을 이제 반복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효과를 누려가는 것으로 보느냐 그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 할 때도 조금 아마 거론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성신 세례는 공식적으로 온 것이고요. 여기 보면 성신으로 본문에도 보면 성신을 부어 주셨다고 했지 성신 세례를 하신다고 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있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차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에, 에베소, 저,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또 성신강림, 그 때는, 그, 그때 사람들은, 에베소, 그 때, 에, 사람들은 성신세례가 있는지도 모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성신이, 이제, 그래서 그때 그걸 똑같은, 표적, 표적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신강림하고 성격이 다 달라요. 사, 사마리아에서 뭐 임했을 때 하고 또이 지금 이방인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신강림의 사건은 다릅니다. 아무튼 그 성신의 그 부어주신 성신강림의 일은 사미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서에게 그 일을 이루신 거다.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영원히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합형의 그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연합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 존재로서,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눈에 지금 다시 구현이 안 돼도 우리는 그, 그, 성경,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어,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꼭 다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성신이 와야 내가 그 인처짐을 받는 걸 확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성신께서 이전에는 그 이제 성신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특정적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주하시는 내주 하시면서 이미 오신 성신 그 내주 가운데 우리가 그 은사를 위해. 그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시지 않겠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신은 그 오순절식으로 구속사 안에서 오신 그 성신의 내주를 위해서 오신 그 성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오신 성신 안에서 내 은사와 지금을 위해서 어, 이 성신을 구하고 어,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된거죠 성신을 내가 꼭 받아서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겠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성신이 아니시면 그리도를 주라 할수 없죠. 예? 성신이 아니시면, 내 죄,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리도가 누구신지, 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신이 아니시면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성신이 아니시면. 성신은, 그 어떤 분은 이제 재미있게, 어떤 신학자는 성신께서는 예수님과 베스트 프렌드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재미있게 표현한다고. 이제, 근데 그, 우리가 삼,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분명히 독자적인 사역이 있고 또 하나로서, 하나님, 하나 하나님으로서 그 이루시는 일이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되는 그런 표현들은 비유들은 조심해야죠. 아무튼 그 성부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아시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실들을 다 아시어서 믿는 자에게 그그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성신은 또 진리의 형이시니까, 말씀과 함께 일,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성신의 사역과, 지금 여기 지금, 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신이 임한, 이, 이 이거, 이걸 가지고, 이제 구속사 안에서 의미도 모르고, 신학적인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나도 그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신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잖아. 물과 성신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신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창조된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구속도 모르는 그런 존재의 사실들을 자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교회 안로서그 그 시작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들 하나 하나 하나 다 누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그 성신이 나에게 없나? 내가 없어서 내가 성신을 못 받아서 방언도 못 하고 뭐 예언도 못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사실. 속임이 되는 거요 굉장한 속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의, 그, 사역이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게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신께서 신부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소리를 하죠. 목마른 자들, 예? 다 오라고. 하십니다. 성신께서. 그니까, 그, 성신의 사역은 창조 때 있었고, 구속에도 같이 있었고, 이제 종말, 다 마지막 완성 때에도 같이 사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신님을 의지해서 산다고 할 때는 성신이 내 개인의 뭐 인생의 기륭화, 화복을 그, 저기, 이루어주시고 내 행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성신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작전과 계획을 다 이루시고 다 회복하시고 예? 창조서부터 그 종말까지 다 이루시는 그 사실 다 알려주시는 분.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신과 그 구원과의 관계를 찾아. 그 구원론을 볼 때, 구원에 대해서 볼때 생각했잖아요. 성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완성도 못하고, 교회 아로서 시작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완성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 나 개인이 왜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지도 모 그러니까, 우린 참, 이게, 아, 이게, 웬일인가, 웬은인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알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나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없어. 그분을 내다보는 세상 속에서 구약의 그 시기 속에서도 그분을 내다보면서 소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았는데. 이미 오신 성신, 그리고 내, 내주하시는 성신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개인에게 메이고, 예? 자기 육신으로 세상의 형, 그 유행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 이 성신의 인도를 모르는 거. 성신의 인도 가운데 내 은사와 지금, 이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한테게 임했지만요. 지금 신학에서는 모든 자에게 성신이 임. 모든 자에.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지요. 물론. 그리고 그. 음. 복음을 듣고 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신이 임하시고 저들이 그 주님의 몸인 교회한 분자로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고 주님의 한 분자로서 거저붙어 있지 않고 성신의 은사 가운데 자기 직임에 그 충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신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내가 왜 손으로 지음받았냐, 발로 지음받았냐, 뭐, 내가 뭐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지음받았냐, 이렇게 불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또, 내가 손으로 지음받고 뭐, 이런 지체 중에서 지금 난 부분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뽐내지, 뽐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에?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 다그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토께서는 세례를 주시지 않았어요. 실제. 근데 성신으로, 약속된 성신으로 그 성신 세례를, 불세례를 이루신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그 이제 물세례 신약의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물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세례는 그 성신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세례를 받은 받은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 거죠. 예? 예? 성신세례를 그 물세를 받으면서 성신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 죽 장사 진행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라났잖아요. 예수께서 사실 그그 그 일을 하시기까지는 아직 사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 공생의 사역 안에서는 그 세례를 주는 일을 직접 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지금, 이방인에게 최초로 임한 성신 강림을 얘기하면서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걸 항상 그게 큰 숲이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성신께서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또 개인적으로 삼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신의 사역이라는 게 그 사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이 있고 구속사 안에서의 사역이 있고 교회를 위한 사역이 있고 개인을 위한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의 사역은 구속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다 의미가 있다고 라한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웃음> 그,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신강림의 의미, 그, 지난 시간에 그, 거기까지 했는데, 그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어, 읽고, 그, 그, 이후의 내용을 또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신강림의 의미, 성신강림으로 이제는 차별 없이 언약 백성으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나라라고 나라라고 하는 국한된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 규칙에 따라 종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신강림 이후 그것이 공식적으로 보편성을 띄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이스라엘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언약에 종속되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성신이 내려짐으로써 그 외형적인 굴레가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들도 언약백성으로 영의은사를 받아 그 책물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그첫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성신강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임한 성신강림의 결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방언을 했다는 것. 방언. 오순절날도 방언이 임했죠. 지금, 지금 한국 교회 돌아다니는 그런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외국말 방언. 외국말 방언. <웃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성신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외국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거죠. 예루살렘의 오, 오순절 사건 때와 동일한 외적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시는 일들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어, 성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어, 나타난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신이 지, 지, 지혜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 지혜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이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서 완전히 버그러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지혜 아니에요. 만물의 회복까지 이루는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지혜. 인간이 그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존재가 이제 성신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매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사람됨의 본분을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설 때도 봤지만 그 십자가의 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한테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된 거지만, 그,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가 보네. 그, 그, 그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의 구, 하나님의 전도로 인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것을 성신으로 알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 헬라에서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좁은 좁은 안목으로서의 그 지혜도 아니고 온 세상을 회복하고 온 죄인들을 회복하고. <웃음> 그 사실을 그 이제 그 성신 강림으로 어 높이는 거죠. 여러 나라 말로 높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이방인에게 성신이 내리셨다는 공적인 일이 없고 어 그런데 이 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외적 어 그. 표징으로서 오순절에 있었던 현상과 동일하게 방언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신이 임하셨다는 것이 방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해도요 알지 못하는 뭐 소리를 짓거리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일을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이 생각하는 그런 방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꼭 외국말 방언이냐, 아니냐, 또 그것도 개혁주의자들 안에 견해가 달라요. 그것은, 여기 그 사도행전 2장이나 여기 10장에 나오는 것, 이런 방언들은 외국말 방언이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를 근데 십사장에 나오는 것은 그알수 그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니까 혼자 하라고 하는 그런 그런 요구가 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떠들지 말고 혼자. 그리고 또또 이게 예언이라는 사실 그런. 동일한 현상으로 그 방언과 예언이 같이 가면 지금 어 지금 있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예언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있으려면 그러면 성경 정경이 완성되고 그 예언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건데 그걸 벌써 떠나는 거예요. 성경 오직 성경을 떠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 성신도 무시하는 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고 성경의 존경의 완성과 관련돼서 이제 또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문영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신강림이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가, 이제, 현상, 처음 방언과, 그, 저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또 나타난 결과가 주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함께 온할레바은 신자들, 즉요빠에서 따라온 여섯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성신 부어 주심을 인해서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믿음을 인치는 측면에서 성신이께서 오셨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놀란 것은 아닌 것 같고 생각지 않은 일이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구약의 그런 것들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성신님의 인도로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놀람은 전혀 의외의 일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처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빠 그 비장의 집에 있을 때 말이죠. 그런 환상을 보고 본인이 이제 그 거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신께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었죠.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딱 각성을 해가지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그래서 이제 요빠의 형제들도 같이 따라서 온 건데 보니까 여기 와서 성신이 내려지는 것. 그게 그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경륜이 이제. 아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그 일이 딱그 현장에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인으로서는 새삼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편성이 이미 그들의 기원에서도 나타나 있고 그들의 율법에도 제시되어 있고, 그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할례시의 구원, 할례자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들의 출발서부터 사실은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거기 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기, 구원에 들어오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또그 누굽니까? 룻, 룻이나 라합, 라합 같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조금씩 조금씩 다 보여 오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자기 민족 중심의 구원과 관련하여 고착된 장로들의 유전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걸 못 받는 거죠. 그게 속, 그게 가로막아가지고 소경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방인에 대한 경륜, 즉, 천하 각국에서 각국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주의 명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과 만민에게 부어 주시리라는 성신 강림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 알고 있는 바이지만 이런 성신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연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 진짜 저희 그뭐 예고됐던 일들이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일어나고 있네 얼마나 놀라. 야, 우리가 기다렸었는게 지금 진짜 왔네 하고 놀라는 것하고, <웃음> 전혀 얘기치 않고 있다가 놀라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 나의 그때 놀람의 정서하고, 그렇게 뭐, 뭘, 이렇게 아, 아, 아, 아득히 이렇게 알고 있던 사실이 확 지금 아, 알게 된 것하고는 다르죠. 주님의 공유율과 자비에 의한 약속의 진행과 그들을 향한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참, 참으로 보아주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냥, 그냥 어, 이전에 계속 계시해왔는데 그걸 모르고 새삼스럽게 놀라면 이게 참 배기 싫은거죠 사실은. 네? 배기 싫은 거예요. <웃음> 주님의, 주님의 언약적인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면 전 보아주기 어려운 일인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나 이적 추구자들은 오늘 본문의 일을 모범으로 삼아 성신받기를 강조하고 그 현상으로 방언 말하기를 추구합니다. 이는 구속사 안에서의 대표적인 음. 케이스로 주어진 본문의 사건임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성경은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깨달은 말 한마디가 더 낫다고 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신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믿보 세례를 받아 교회에 연합된 그리토인으로서 그 주어진 규칙으로서의 성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 대설론과 전서 우리가 5장의, 이건 구원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볼 때, 5장 초, 처음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음.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받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지금 지금 뭐 방언이 꼭 이, 이, 임해야 된다. 그런 예언도 해야 된다. 이런 게중요한 게. 여기 이방인들을 보면 성신 받기나 방언 말하기를 소원하지 않았어. 저들은 복음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가 명하는 일에 열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려고 애를 쓴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신께서 임하셨고 그 임한 현상으로 방언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도 그 전에 그냥 뭐 너도 나도 다 방언하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방언을 한 <웃음> 경험이 있긴 한데요. 그그 그 방언이 그 이제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처음 임했던 방언 그런 방언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수 없는 그런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그참 하나님이 특별히 궁, 궁유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을 사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마술사 신문처럼 얼마든지 될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성신 받아서 뭐좀 행세 좀 해보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이제 그런대로 아예 흘러가지 않고, 바른 성신관을 갖게 하고, 바른 성신의 사역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그 종합적이고, 그 역통적이고, 그, 실제적으로 그걸 역정적으로 누려가는 실제 면들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성, 그, 그 성신이 임한 것이고그 현상으로 또 방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항시 보면, 본질적인 것과 본류적인 것에 상념하지 않는 자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일에 열심을 냅니다. 슬디없이 이제 이제 방언 해가지고 뭐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자기 영광을 드러낸 일에 주력하고 자기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일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앉아서 기독교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말하기를 베드로의 강설을 듣는 청중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청중이 주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주의 복음의 외적인 말씀과 성신님의 역사를 조화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그 성신 강림의 경험을 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보고서 우리와 같이 성신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는가 하고서 명하여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영적인 은혜에 종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교회원되는 절차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믿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높아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형식이라는 게그 결국 성신 세례의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이 된거죠. 성신세례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보증과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입증하시는 자, 자들에게 교회원됨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입시키는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것과 성신 강림을 경험한 자들도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성신이 받, 강림했고 사도에게 세례를 받기 더 원했을 거 아니에요 사, 특히 베드로 사도면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으면 더 뜻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여기 그런 기록이 없다 성신 받은 사람도 베드로에게 받기를 원하지는 않아 베드로도 내가 내가 꼭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세례받기 이전에 주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외적 표지로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유아세례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죠.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지만, 짐예교도들은 또이 본문을 가지고 유아 세례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 거니까 애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할수 없는데 왜 세례를 주냐고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원약의 그 구약의 할례와 신약에도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인 배경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꼭 믿고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그 그리고 또 침례교에서는 어 침례만 고집하잖아요. 침례. 원래 침례교의 역사를 보면 저들도 처음에는 관수례를 했습니다. 관수례. 머리에 물 뿌리는 걸 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침례만 고집을 한 거죠.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물이 없는 데서는 침례는못 줘요. 세례를 줄 수밖에 없고. 꼭침례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요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가, 가지려고 하는 건 벌써 부차적인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성신의 역사가 먼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가정에 어린아이가 났을 때그 외적인 상징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세례를 주라고 명령, 했을 때 물로 만족했다는 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의 본위에 충실하면서 그 외형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형의 의식 자체에 어떤 기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세례가 나타내는 바에 대해 의미를 두고 시행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토릭 교회는 물 이외에 또 재료를 사용해서 그 의식의 외적인 의미를 부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이제, 더해. 뭐, 게시록 끝부분에, 예언의 말씀에, 더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 그, 이 사람들은, 그, 가감을 한다. 가감. 세례가, 다, 담백하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그, 외적 형식의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다른 걸 자꾸 뭐,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일. 그안된안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과 세례 받은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만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사, 사도 바울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안, 안 주셨어요 이미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죽음까지 이루는 일이 남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튼 그 세례를 직접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 세바나 집몇 사람 뭐그렇게그 기억 나는 사람 몇 사람인지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바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시 세례의 일은 그 목사의 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도 아직 고정되지 않아서 사도라는 용어도 자유롭게 쓰일 때였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그 일을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빌립도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구수 네시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최초, 이방인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저기 구수 네시라고 했잖아요. <웃음> 그리고, 어,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주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4장 2절 참고하시고요. 바울도 고린도에서 자신이 세례 준 사람, 세바나 집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3절로 16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그러한 면에 대해 사람들은 명에 대해 사람들은 기꺼이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받겠다고 고집을 내세우지 않다. 나 아, 베드로 사도한테 꼭 세례받을 거야.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명한 대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음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가 철저히 배제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주한 집업을 두고 행해졌고 받았다 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그 삼위 그,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누뭐그 그러니까 페드로가 바울이 뭐 거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세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점 그것은 성신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인간 교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성신 받은 사람은 아 이제 우리는 인간 교사 필요 없어 성신이 직접 우리에게 내주했으니까 성신의 인도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 교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신은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륜화에서 새로운 사, 삶의 훈련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이런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신을 받은 자들은 인간 교사의 말 듣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신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인간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 성신의 영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 뭐, 기도원 가가지고, 뭐, 성신, 뭐, 자기가 멋대로 하잖아요. 교회 질서도 다 무시하고. 그, 그런 건, 그게 성신의 영인지알수 없어요. 뭐, 비슷하게, 유사하게 한다 해도 말이죠. 성신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질서에 가담하기 위해 인간교사의 명을 쫓아 그 외형적인 상징들을 다 순종한 것입니다. 성신세례 받았으면 끝나지 무슨 세또 물세례를 또뭘 받아, 사람을 통해서. 나그걸안 받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최소한의 질서를 세운 그 질서를 존중하게 한 거예요.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너보다 더 나한데 나 성신 받았는데 내가 나보다 못한 너한테 뭐, 뭐 지도를 받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 그게 참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함은 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뭘다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고, 예? 그, 그, 경륜이 있는데, 교회. 그걸 무시하고 말이지. 자기 혼자 뭐 은혜 받았다고, 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참 무례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례한 거예요. 사람은 무례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건참 무리한 겁니다. 이건 뭐 저는 그냥 그렇게 가지만 제 후도의 후대에 누가 쓰든지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웃음> 이제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성신 강림을 체험한 이방인들을 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한 뒤에 주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방인들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학을 청했습니다. 아마 주께서 쓰시는 일에 대한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을 것이고, 또한 저를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내용들을 더 알고 싶어했을 것이고, 아직은 구약의 성취적인 일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것.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듣고자 그런 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뭐아 예루살렘 교회 수제자 더 며칠 더 모시고 다 저희 신분을 더 나누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생각이 틀려 틀려 먹은 거. 아니까눈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종은 우스게 알고 아주 멀리 있는 큰 종은 대단한 줄 알고. <웃음> 그, 그거는 진짜 성신의 인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 그, 우리가 구수 레시 사건 때도 봤지만, 그, 빌립이 뭐, 외형적으로 구수 레시하고 그, 뭐, 지식이나 무슨, 뭐, 권세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릎 꿇고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그 질서를 존중한 거죠. 그런, 대 그, 그, 되먹지 못한, 인생들이 교만해가지고 뭐좀 받으면 스스로 됐는 줄 알고 뭐그 그 착한 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기독교 강의 교회론에서 배웠는데 그잘 알아야 됩니다. 아, 나부터 똑똑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걸 머리를 안 숙여 이런 생각을 갖는다. 절대 그러면 교만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복음을 따라 성신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간의 교제를 교제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성신을 받았다고 우출되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높이는 것이냐,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 겸손하게 죄사역자들과 형제들과 하나됨을 나누는 일에 주력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그 수평적 관계를 이뤘잖아요. 지금 여기 그 사람, 이 청중들은 이미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신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하려고 한거죠. 그래서 그 함부로 사도를 그곳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요청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걸잘 아는 자들입니다. 각 처에 다니면서 주님의 종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위해서 거기서 영원히 붓박이처럼 있어달라고 하지 않고 수일간만 있어달라.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만을 위해서 여기서 좀더 오래 있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 지역을 다 다니면서 주의 두루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류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강설할 때 나타난 일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신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말미암는 몇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재미는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성신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오늘날 성신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선포될 때 외적으로 그렇게 신비한 일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방언 말하기를 요청, 요청했다거나 성신 강림을 요구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웃음>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성신이 일하신다는 것과 성신을 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 일은 물론이요. 인간 교사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교회의 원뎀의 외적 상징으로서의 일들을 존중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과의 교제에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신의 은혜를 받은, 정상으로 받은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질서도 있고, 형제들과의 질서도 있고, 지금과의 질서도 있고, 자신들의 사역에도 참, 그, 참 온전히 충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런 것을 모르고 뭐좀 혼자 성경 보고 깨달아서 아는 거 가지고 단하고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또뭐 성진 받았다고 뭐알지 못하는 말을 지거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아. 이게 참 무례,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성경 계시가 완성된 뒤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그 질서 있게 성신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